안녕 여러분 저는 알바를 끝내고 왔고요 오늘 갑자기 생리 시작해가지고 하, 진짜 어쩐지 <웃음> 컨디션 너무 안 좋다고 했어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생리통 자체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지 보이시죠? 뾰루지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목이랑 무릎 이런데 엄청 아프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막 진짜 묘하게 아픈 거 뭔가 이렇게 쿡쿡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욱신욱신한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진짜 여러모로 짜증나요. 그래서 생리 시작하면 저는 전기장판 틀고서 몸을 좀 이렇게 지지는 편이에요. 아 이제. 근데 오늘은 요거또 같이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착패치라는 건데 이제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몇번 사용해봤거든요 이렇게 패키지를 뜯으면은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는 복부에 붙이는 용 하나는 허리에 붙이는 용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요거는 이제 복부용인데 요런 핑크색 패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씩 뜯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착! 하고 달라붙게 <웃음> 앞뒤로 붙여주면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핫팩 붙인 느낌이랑은 진짜 달라요 핫팩은 이렇게 있으면 은 이렇게 피부 바깥쪽으로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있으면 피부 안쪽으로 따뜻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명을 찾아봤는데 뭔가 내 피부에 의해서 열이 발생돼가지고 온열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진짜 신기해요 <웃음> 요거를 붙이고 있으면 따뜻해서 그런지 생리통이 좀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붙이고서 조금 자보도록 할게요. 아, 가운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서 있으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와, 아직도 따뜻해.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 이제 오늘은 알바를 안 가는 날이라서 조금 늦잠을 잤어요. 어제 착패치 붙이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저게 아침까지 따뜻하더라고요. 설명에는 한 5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거 붙이고서 따뜻하게 잤더니 좀 생리통이 덜한 느낌이어서 일단 지금은 좀 떼고 이따가 다시 붙여주려고. 오, 나왔어. <웃음> 저는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편집 작업을 마쳤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틱톡 영상을 찍기로 해가지고 지금 화장을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오, 님아 오늘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 삼각적이거든? <웃음> 예. 약간 공학적이야. 산만에 사막이. 어이 사막이 이렇게 배빵빵해 나왔어. 사막이 죽었나? 아니요. 아니, 그 삼국지 시대 백성 얘기를 왜 해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 헤비, 비셔짜 메이크업 끝.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화장을 마치고 촬영할 옷으로 가라 입었는데요. 배가 살살 또 아파지길래 그래서 이 패치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게 굉장히 슬림해가지고 바지가 보면은 되게 타이트한 좀 붙는 그런 바지거든요. 근데 전혀 티가 안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이거 꼭 생리기간 아니어도 내가 좀 몸이 차다. 이럴 때 붙이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렇게 촬영 준비를 마쳤고 이제 틱톡커 꿈나무는 또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머 나왜 이렇게 빵 똑같니? <웃음> 여러분 저는 틱톡 촬영 마치고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오늘은 무조건 카레우동을 먹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트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해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진짜. 어, 무거워. 카트 안 가져온 자에 채우다. 짜잔. 예 장보기 끝. 짜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완전 저렴하게 구매한 불고기입니다. 오늘 어차피 다 먹을 거라 가지고 이걸로 할인하는 걸로 구매해 왔어요. 아, 배고파. 물이 끊는 동안 막간을 이용한 오늘 쇼핑한 거. 일단 3분 카레. <웃음> 오늘은 귀찮기 때문에 오늘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3분 카레를 샀고요. 그리고 우동사리 면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저둘다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딩. 오늘 같은 데는 사실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식으로 요거를 먹을 겁니다. 제 장바구니. 얼마 전에 서울 갔다가 구매했는데 진짜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진출하 아, 오 마이 갓. 와 <웃음> 힘들어. 어떻그걸로냐 근데 명태인데 뭐. 다시 먹을래? 이먹 내일 야, 먹을게. 연이라서 그런지 알 상담들에게 말하는. 응. 배불러. 얼마나 이거 하나가 족발가 봐. 입냥공인데. <웃음> <인형인데? 웃음> 아, 무대 완전 화려해. 무대 완전 화려해. 네? <웃음> 이거 뭐 해? 이거 가요 되죠? 삼삼이 일. 아 옛날에 막그재아의 종소리 이런 거할 때가 좋았는데, 그렇지? 뭐안 해요? 우와.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아니 저도 두 살이진 않아. 여보! 여보! 신 녀석 한 말씀! 야, 대딸에! 대딸에 확 갔어! 우리 혜민신 녀석 한번 얘기해 보자!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